I'm 그 o 트는 살려둘게요. o comment on the site. Oh, yeah, you're welcome. You're w e l c 오늘 프로듀서로 오신 e 정말 잘된것 같습니다 왜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어폰이나 헤드폰 혹은 저희가 뭐 흔히 쓰는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네. 재생 기기나 녹음 기기가 아니고 그럼 어? 저 가도 돼요? <웃음> <웃음> 그런 거 아니래 <안> <웃음> 그럼 <웃음> 가야지 집에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아트리아라는 회사에서 나온 미니 건반 컨트롤을 해 그냥 네, 그렇죠. 네. 미디 컨트롤러예요. 네. 사실 이 건반 자체에서 뭐 건반을 연주한다고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 음. 이런 컴퓨터 상에서 나오는 그런 음. 가상 악기들, 가상 소프트웨어들을 건반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그렇죠. 네, 그걸 컨트롤할 때 쓰는 미디 컨트롤러. 쉽게 얘기하면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반이라는 거, 뭐 신디사이저나 이런 것들은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치면 소리가 바로 나갑니다. 그렇근데 이제 컨트롤러라는 건요 안에 음. 소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 소리를 어디서 땡겨 오느냐? 네. 이제 컴퓨터에서 구동을 해서 땡겨 오는 아, 방식입니다. 정말 알기 쉬운 설명. 한 2, 3주 전에 음. 구매를 했어요. 아 진짜 샀다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왜? 쓰려고 산 거예요. 왜요? 아직 음악에 미련을 <웃음> 못 버려서. <받아서. 웃음> 음, 이거 위험한데. <웃음> 네. 책상에 좀 가볍게 놓고 쓰고 좀 이동할 때 간편하게 모바일하게 좀 음. 해서 쓰고 싶어가지고 음. 여러가지 제품을 검색하다가 음. 어,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하고 한 2, 3주 정도 써본 결과 음. 어, 이게 괜찮아서 좀 추천해볼 만할 음. 것 같아서 음. 오늘 이걸 특별히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네. 디자인이 진짜 예뻐요 어, 디자인 아니 왠지 그냥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네네. 어? 감성 터지겠는데? 이런 느낌? <웃음> 아 뭐, 이거 옆에서, 옆에를 보셔야 돼 아 옆에 옆에까지, 이 디테일 우두 감성 아, 네. 저희 조, 약간 북유럽 느낌 아니야? 아, 그렇죠 뭐 흰색에 막 우드 네. 있고감성이 있습니다 음. 사실 제가 이 건반을 선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디자인 예, 이뻐 아니 근데 아. 보이는 게 바지니까요 <웃음> 악기도 그렇고 네. 일단은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아날로그램 라이트라고 해서 아트리아에서 나온 모든 신디사이저들을 그냥 다 프리셋별로 음 모아서 여기서 한꺼번에 불러서 쓸수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지금 ARP 2600 B3 그게 뭐예요 근데? B3 오르간 후클라신스 저 뭐, 클라비네 저 건반쪽은 문미아요아 아, 그러세요? 네, 미니무그도 있고 네. 매트릭스 12아 무그는 알죠 주피터 네. A 아 주피터는 알아요 예 네. 그다음 오버아임 샘음 프로펫 아 프로펫 알죠 네 복스 콘티넨탈 EP 울리죠. 저건 차 아니에요? <웃음> 네. 그리고 실제로 화면으로 보셔도 음. 자 이렇게 신디사이저들이 아 이렇게 바로바로 불러지는구나이 네. 미니랩을 구매를 하시면 네, 예. 아날로그랩 라이트라고 해서 음. 이 많은 프리셋들 말고 조금 프리셋 수를 적게 한한 음, 음, 한 500개 음. 정도로 줄인. 음. 하지만 이 신디사이저들의 소프트웨어 모듈은 다 똑같은 라이트한 버전도 제공을 해줍니다. 기본으로 음. 네. 그러면 이 건반을 사면 이플러그인도 따라오는 거네요? 아플러그인에서 아날로그 랩 라이트 버전만 네. 따라오고요 따라오는 거네요? 네네 오. 그리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사야 돼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아츠리아 이 콜렉션들을 음. 예전부터 이제 사서 쓰고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 건반을 사용하면 이것들을 사용할 때 훨씬 더 편한 거죠 음. 왜냐면 키자마자 이 노브들 있죠. 네. 이게 다 자동으로 아, 사인이 되어 있어요. 아, 연동이 되는구나. 네,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음... 굉장히 편합니다. 소프트웨어와의 그 궁합이 굉장히 좋다는 거. 음, 음, 자사 소프트웨어를 음, 가지고 음. 있기 때문에 음. 자사 소프트웨어와의 궁합이 굉장히 좋다는 음. 거가 선택 이유였고 음, 음. 이 키감이 음. 사실 이 미니 건반들 키감은 그냥 그렇잖아요. 키감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키감을 보면 사지 말아야지. 그렇죠. <웃음> 사지 말아야 되는 거지. <웃음> 이 키보드에 이키 간격 있잖아요. 네. 이게 구형 미니 건반들 보다는 네. 조금 더 넓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연주를 이렇게 해보니까 어, 약간 미스터치 날 음... 확률이 조금은 더적더라고요 음...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음 그러네요 괜찮네요 네, 미니 건반 음... 치고는 어, 키감이 지금 음... 나쁘지 않아요 네. 네, 키베드도 좋고 그 다음에 이 터치패드들 음... 이게 미니랩 2인데 그러니까 마크 2로 넘어오면서 이 터치 패드들 감도들도 되게 좋아졌어요. 음... 네. 그 다음에 서스테인 페달도 따로 달수 있고. 아달수 있어요. 되게. 네. 네. 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무게감은 좀더 있습니다. 음, 생각보다 무겁네요. 네, 네. 미니 건반 치고 무게감은 음... 조금 음... 있지만 그래도 음... 뭐 키베드나 뭐 패드나 음... 그 다음에 노브들, 그 다음에 음... 노브들도 이게 리미트리스 노브거든요. 음... 네. 그래서 쭉 끝까지 돌릴 음...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노브들 감도 음. 마크1에 비해서 좀더 좋아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음. 그래서 오트리아 이제 미니 랩, 마크2로 네. 넘어오게 됐고, 아트리아 키보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음. 구매를 앞두고 이제 서치하는 음. 과정에서 음.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트리아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또 다른 선택지가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음. 아트리아 키스텝이라고 조금 더 길고 음. 얇은 음. 저도 사실 키스텝과 미니랩 둘 중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음, 음. 키스텝 같은 경우는 음. 자체적으로 건반에 아르페지에이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내장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굉장히 편하거든요 음, 음. 근데 이제 미니랩 같은 경우는 키스텝에서는 할수 없는 노브들 네. 네, 요런 조작들이 또 굉장히 간편합니다 음, 이게 바로 어사인된다는 게 네네.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네 그건 굉장한 음, 음, 강점이기도 음, 음, 하죠 음, 음. 이 아날로그 랩 소프트웨어를 구동했을 때 미니랩이랑 어떻게 구동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반을 치다가 마우스로 손이 가는 상황이 굉장히 귀찮죠 무조건 반사죠? 네 엄청 귀찮아요 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요렇게 음. 프리셋들을 음. 선택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베이스다 그 다음에 음. 베이스 프리셋들을 어, 옮겨서? 옮겨서 오 어, 괜찮네요 네 이렇게 하면 베이스 소리가 예. 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무구에 있는 프리셋 음.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이 가상악기 건반들 음. 쓰다보면은 음. 그 소프트웨어 자체 볼륨이 너무 커서 바로바로 바로 줄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쵸 아 볼륨도 컨트롤 되고 네. 네. 시프트 를 네. 누르고 요걸 누르면 볼륨 음. 바로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편하네요 어, 엄청 편해요 네자그 다음에 바로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자마자 지금 컷오프 필터에 대한 컷오프 레조넌스그 다음 에 lfo 레이트 이런 각종 파라메터들이 바로 어사인이 그냥 돼 있어요 음.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프리셋으로 옮겨갔을 때 다른 네. 악기잖아요 네. 그럼 다른 악기에 있는 프리셋들이 파라메터들이 지금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음그렇게 네. 많이 쓰는 파라메터들이 자동으로 지금 어사인이 된다는 음, 얘기죠 음, 음, 음. 자 이번에는 제가 즐겨 쓰는 아르페지에이터 ARP 2600에서 네, 요 프리셋을 하나 불러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음. 그런 얘기이신 거죠. 내가 뭘딱 고르면 네. 딱 붙어. 그렇죠. 어. 찰떡같이 붙어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음. 그래 이거 이거를 마우스로 하려 그러면 아. 이게 없는데 손맛이 있겠네요. 그렇죠. 힘들어죽어요. 음. 그다음에 뭘 힘들어죽어 <웃음> 이게 그림 될되지아직관적이지못하요 나 만들어보면 재밌겠네요. 네. 예, 손으로 돌리는 맛이 있어서 아 손맛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웬만한 밴드 음악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웃음> 네. 뭐 하실래고? EDM? 우리도 이제 이런 거 돌려놓고 하. 아이돌 아이돌! 해당 연령은 지났고요. 네. 네. 북유럽 같은 데 가면 이케아! 네, 이 이케아, 이케아의 나라. <목소리> 어. 이케아 감성? 네. 이케아 감성으로. 음. 필터들 막한 음. 20분씩 돌리고. <웃음>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어. 미니멀한 감성. 어, 3분 48초 때 네. 처음으로 스네한건 나오고. <웃음> <웃음> <웃음> 네. 그, 매뉴얼 시못 듣는데, 그 아, 노르웨이 감성. 어. 네. 네. 그런 거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구매했죠. 네. 네. 열심히 하세요. <웃음> 파이팅! <웃음> 좀 가볍게 작업하기 좋고 음음음. 저처럼 그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들 음음음. 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이제 뭐 그걸 실제로 쌓아놓고 쓰지는 못하지만 음음. 이런 플러그인으로 많이 해결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네. 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VSTi의 사운드는 어때요? 아트리아 사운드 정말 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음. 이런 복각한 음, 음. 신디사이저들 복각 계열에서는 음, 음. 전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음, 음. 저도 몇 년째 계속 이 시리즈들을 개인적으로 음악 작업할 때 아. 어, 메인 신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마우스로 쓰다가 아, 마우스로 계속 썼죠 쓰다가 이제 이번에 샀다 네네 그렇습니다 음. 제가 이 아치리아 소프트웨어를 또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어사인이라는 걸 누르면 네. 어사인을 누르고 네. 제가 뭐 예를 들면, 이 오실레이터의 레인지를 네. 이쪽으로 바꾸고 싶다. 아, 그럼 지금 어사인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게 이렇게 음... 바뀌죠. 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네. 음... 제가 이 신디사이저에서 많이 쓰는 노브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네. 바로 여기다 어사인을 시키는데 음... 거의 뭐몇 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클릭 몇 번? 그렇죠. 클릭 음... 몇 번을 하고 그 프리셋을 저장해놓으면 아, 아, 계속? 네. 네 그렇게 쓸수 수 어. 수 있는 거죠. 음, 좋네요. 네. 그래서 이미디매핑 기능이 굉장히 편해요. 음, 아티리아 소프트웨어들은. 음, 음. 그래서 별도의 DAW를 통하지 않고도 음. 이렇게 어사인해서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이게스탠드얼론으로 음. 어. 돌아가나요? 그렇죠. 음. 스탠드얼론으로도 돌아가고. 음. 에이블톤 라이브 같은 데서 저희가 매크로로 곡 전체에 대한 음. 뭐 필터라든가 뭐 리버브, 딜레이 이런 이펙터들을 레그로 만들어 놓고 바로바로 이 미니랩 키보드에다가 어사인해서 음 DJ처럼 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플레이를 해놓고 음. 에이블톤에서 그 매크로로 음, 음. 이펙팅을 만들어서 음. 그걸 가지고 미디 매핑해서 네. 사용을 했었어요 저도 지금 엔지니어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미디 장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어, 김현승 감독님께서도 실제로 지금 프로듀서로도 많이 네. 일을 하고 계시죠 네. 네. 스트링이나 이런 건반 편곡까지도 많아서 하고 계시니까 편곡도 합니다 아 그렇죠. 전화 주세요. <웃음> 제가 전화 드릴게요. <웃음> 말고 너 말고. <웃음> 식사하셨어요? 네. 물어보지 마 그런 거. <웃음> 어, 저희도 이제 뭐 미디 장비나 이런 것들 저희가 사용해 보면서 혹은 또 김재 추천드릴만한 것들은 심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비였습니다. 고정의 푸른서 김현승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어, 아, 제가 아닐게요. 방금 <웃음> <웃음> 네. 그 면진 채널 요어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웃음> <웃음> 여보세요? <웃음>